눈에 지금 돌이 다섯 개 들어갔는데도 저는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터프가니까 아침입니다. 둘째 날 Thank you. Thank y o t h yeah, 잘 먹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o o d m o n i o o d i n g g o o r n r n i n g Good m o n i n o o d morning.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r n i n g Good morning. g 뿌뿌뿌뿌어 하지마라 하지마라니까 뿌 아, 하지마라 한번나 가면 안된다 여러분, 저는 오토바이 16만에 타거든요. 오늘 쫄아가지고 걸어갑니다. 쫄아서 걸어갈 거고, 뭐, 한 3분, 5분 거리에 좀 좋은 가게 있다니까 일단 그걸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촬영하세요. 빨리 어었는데 빨리. 빨리 어쩌냐고. 몰라, 어젯밤에 늦게 도착하고 오늘 늦게 일어나. 근데 이거 아이 이거. 어떻게 해봤지 <웃음> 내가 많이 먹어서 밥한찍도 <웃음> 너무 나가고. 진짜 진짜 좀 많이 없었는데, 늦게 할것 같고. 여기도 또 집에 3분 더. 좋네요, 시작이. 끝까지 1년 동안 도피를 비와요. 비도 오니까 저기다 편안하게 <웃음> 이렇게. 여기서 진짜 여유있게, 여유있게. 발리 오니까 어때요? 찌개네 찌개네 빨리에서 김치찌개 먹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빨리 구워자마자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여러분이 왔어. 좀해안녕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묵을 저희 우붓 발리 집입니다. 여기가 그 개인 풀장이고. 여기가 주방. 여기 가 식사하는 입니다 치워놨네 자 이제 짐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방은 약간 이런 스타일 로 하는 게가걸로했렇게 이게 이제 방이고 이렇게 끓고 그 안에서 보면 수영장이 이제 보이죠 아침 햇살이 너무 통키같은 느낌입니다 베랑이 있고 옷장이 옷장 하나 있고 밖에서 물살이 그는데 있는 이게 이게 소예. 배출이나 화장실 이쯤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작은일 도아니고 큰일을 보거든요. 조리 다스키 좀 들어갔는데도 저는 눈을 뜨고 였어요 지금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터프가니까 <웃음> 형아, let's get it! 맛있어 이거, 근데. 맛있어 이거. 안 합니다. PMP. PMP. 아, 이렇게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를 시키는데 제그 아름다운 와이프께서 그 수박주스를 다깨먹어가지고 지금 봉지에 있는 거를 여기 물통에 담는 그런 상입니다. 황 예. 오. 아, 아이. 굉장한 수박주스 이건 천원짜리인데 펜트 아니 음, 이 칠리 이거는 예, 네, 수박주스 그렇죠 저희는 요가베이베 요가가요 요가 오늘 요가반 찾아갑니다 요가갈 때 여러분 아시죠? 오토바이 타고 가야됩니다 안녕명 땡큐 이게 치킨 오렌지야